네 안녕하세요 두지지섭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띨띨란 놈이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고 하네요 이름하여 섭카소 섭카소의 첫 번째 그림의 주제는 바로 초상화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주제다 보니까 나 자신을 한번 그려보려고요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배속으로 빠르게 돌려볼게요 사실 첫번째 주제를 초상화로 한 이유는 앞에 영상에서 제가 모자를 쓰고 있었죠 제 머리에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공개하고 싶지만 아직 스포하면 안돼서 그림으로 먼저 살짝 보여드릴까 해요 사실 이 섭카소의 취지는 우리 프로메이들이 주는 주제로 주마다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림으로도 충분히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영상 끝에 제가 이메일 하나를 적어둘 건데요 그 이메일로 제가 그리며 소통할 수 있는 주제와 그 주제의 사연까지 보내주면 제가 주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려서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은 우리 멤버들도 주제로 해가지고 그려보려고 해요 아네또 그림하면 또 지섭 아니겠습니까 저 그림을 보시고 조금 못 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림대에 다가가지고상 휩쓸고 댕겼습니다 거짓말 같죠? 진짜예요 진짜 이 섭카소를 통해서 우리 프롬에이들 모두 하나하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고충을 느끼고 있고 같이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 싶어요 음악 이외에도 이런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곧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한번 같이 쭉 보시겠습니다 네, 그림이 완성됐습니다. 짠! 근데 턱이 조금 긴것 같기도 하고 응. 이런 5분 남짓한 시간에 석화소가 From A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From A!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! 밑에 이 메일로 주제와 주제의 사연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다음 섭카소에 그 주제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